안녕하십니까 4월 15일자 해외선물 원기충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니터선물 이원기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 3대지수는 또다시 고강도 기축분위가 부각되면서 모두 하락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여전히 팽배한 것 같고요. 작년 발표된 주요은행들의 실적도 시장이상과 달리 엇갈린 결과가 발표되면서 낙폭을 키웠네요. 여기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심리 역시 여전히 살아있어 투자자들의 혼란만 가중된채 부활절 투장을 많이 했습니다. 유가는 인플레 우려감이 다시 작용하며 상승했네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대한 100% 지분 보유를 선언했네요. 최대 주주인 머스크가 수장인 잭 도시가 떠난 트위터에게 왜 이렇게 적극적인 구애를 하는지 의문입니다. 다만 한가지 의심스러운 점향은 현재 트위터는 가상화폐 시장에 핵심 마케팅 네트워크로서 비공식적인 언론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게다가 머스크는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이미 유명이사고요 적대적 M&A에 대한 이해관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들께서는 HTS 화면으로 402호 트레이닝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사로는 매수 82%, 매도 18%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유는 매수 2 57%, 매도 43%로 현재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매수 우위가 유지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5%, 매도 95%로 하루 만에 매도 관련로 다시 돌아선 모습이네요.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성금요일 부활절 휴장입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포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 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 선물 원기 중견 유진자 선물 이원기였습니다. 해 a 나이스 n 케 c e w e